<목소리> 안녕하세요 음.. 단션이 없고..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노아소리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목소리> 브로디월드 브로디입니다 아니 <목소리> 그, 오늘은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는 노아님과 동거하는 남자고요 <목소리> <웃음> 현재 브로디월드라는 여행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제 <목소리> 방을 공개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부터 하실 건가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웃음> 네! 짠! <우와. 웃음> 아! 19,800원에 이렇게. 어, 잠깐만. 어! 왜? 이거 원래 얼굴, 이거 버즈 막 이런 거 얼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 그러게.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제가 그 블럭팩 세트를 샀는데 이 블럭에 원래 토이스토리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튼 남자인데? 보피비 엄마 놀랄까? 이거 뭐? <웃음> 어, 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봐. 어떡할 거야? 고속 <웃음> 방이야. <웃음> 음. 아, 있다. 그럼 <웃음> 뭐 빠패코. 어, 우리 방을 꾸미려면 칼사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프레임 뭐냐면 앤디방 보면 나무 판때기로 돼 있을걸? 근데 또 그렇게 하기엔 너무 비싸잖아. 그러면 이렇게 시트지로 된폼보드 같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무슨 패널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방치수를 재서 그 방치수에 맞게 구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따다다다다 이렇게 붙이면 그 패널을 벌써 어리, 음, 얼추, <웃음> 얼추 맞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몰딩을 붙여 볼 거예요 몰딩 어, 이봐 이봐 내그렇지 알았어 야 시어머니야 시아버지다 띵띡띡때자 이렇게 이렇게 샥작되면 이렇게 음박스 아이 음박스가 접착면입니다 접착면 스푸 차라리 차라리 차라, 다 붙여 나가면 됩니다 끝까지만 하면 되지 아니 왜야그럼 다시는 너 책상 못 미칠 수 없어 신날 찢지 듣지... 음, 말고 뜯나 뭐뭐 이거 이렇게 한마 이렇게 한다고? 이 예쁘게 잘릴 것 같아? 장판 찢어져. 얘 하는 짓좀 보세요, 여러분. <웃음> 오 망했어. 망했어? 너도 망했을까? 이 잘른 거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럼몰딩 네. <웃음> 완성. <웃음> 누가 했어, 얘들아? 이 <웃음>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드리겠습니다. 비싸 근데 비싸, 근데 나무라는 것보다 싸니까 응. 먼저 원래 벽지가 흰색이었는데 흰색 벽을 페인트로 칠했어요 바늘색으로 이거는 동네에 있는 페인트집 가가지고 어, 원하는 색깔을 가장 비슷한 색깔을 자기가 골라서 골라서 칠하면 됩니다 감쪽같이 샤랄라 뿌름 모양 제가 직접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서 뽑았어요 일단 구름 도안은 엘4 용지인데 이게 약간 두꺼운 용지예요 두꺼운 용지 일반 용지가 도화지 같은 두꺼운 용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도안을 준비해야 돼요 구름 도안을 구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고그두 가지 모양의 도안을 준비를 해서 두꺼운 도화지에다가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그 도화는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거고요 요만한 이렇게 시트지가 필요해요 순백색 시트지가 필요하답니다 시트지를 인터넷으로 저는 샀고요 일단은 이 아이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잘라줘요 많이도 필요없어 그냥 하나씩 종류별로 하나씩만 잘라주면 됩니다 자쭉면 이렇게 이렇게 도화지가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이 도화지를 이 시트지에다가 이렇게 대서 고대로 샤프 갖다가 그려줍니다. 대구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하고 대구 그리고 대구 그리고 대구 그리고 대구 그리고 대구 그리고 대구 그리고, 대구 그리고, 대구 그리고 자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되겠어? 오, 빨리빠운 해야지 또 여러분들 이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미리 잘랐습니다. 이렇게 연필로 그려준 도안 보이죠? 얘를 또 잘라주면 돼요. 얘를 자르면 <웃음> 이렇게. 자 이렇게 구름이 잘라지게 돼요두 번째 구름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방한 면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한.. 음, 하나 둘셋넷 다섯 한 40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벽면에 이게 가장 저렴하게 구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벽지를 만들면 그것도 디집어지기 비싸고 또 시트지에 이걸 또 프린팅을 하자니 이 구름 200개 하는데 20만원이래요 여러분 20만 원 돈이 어디 있니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에다가 붙이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노가다다 노가다야 이렇게 스카탭프로 밑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양말? 우와! <웃음> 양말? <웃음> 아이고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맞나요? 어때? 쟤누거 얘? 예? 어, 얘 오른쪽으로 아니 아니 걔를 냅두고 작은 애가 움직여야 돼아니 음. 아냐 괜찮아 괜찮아 얘에 스티커를 떼서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와, 와, 와 붙이면 되고 <웃음> 나서 요거 선반을 짜잔 어? 이케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이거 한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음. 받침은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엔디방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엔디방에 있는 거는 파란 색깔이어가지고 페인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걔네를 이렇게 선반에 붙인 다음에 선반 위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일 k 사이즈 즈 피규어들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꾸미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뭐, 뭐, 뭐야? 끝난 거야? 이번에는 페인트를 칠할 거예요. 이 선반과 다이소에서 온이 붓들. 붓세 개랑 젯소, 바니스. 이렇게 사왔어요. 젯소는 이게 뭐냐면 사포질 없이도 아주 페인트가 잘 묻어나게끔 밀착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바늘스이는다 칠하고 나서 약간 무광택으로 약간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늘스이 준비했습니다. 페인트샵, 노르프 페인트샵 가고 이렇게 원하는 색깔의 컬러를 설정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먼저 젯소를 먼저 칠해야 돼요. 젯소. 제소. 젯소를 먼저 칠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뒷면은 어떻게 칠해? 이거 어떻게, 왜안 나와? 아, 균형이 막혀있네. 이 균형은 또 어떻게 뜨는데요? 이렇게 해볼까요? 아 이렇게 뭐 없어! 빡빡 칠해주면 뭐 없어 이렇게 하고 말리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각도를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틴트를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이런, 이런 색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오 색깔 완전 딱딱이에요 꼼꼼스하게 칠해줍니다 난리난리 난리난리 난리. 자 여러분 이렇게 닫힐 했어요 또봐요 일단 평야를 맞춰봐 그러니까 평야를 어떻게 맞추냐고 눈대중을 해야지 응? 눈대중? 치지 않아요? 아! <웃음> 여러분 손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음> 짠! 이제 여러분, 선반과 이렇게 구름 시트지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일 1대1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올려줬습니다. 네, 아주 그냥 미어 터지게 올려줬는데, 렉스가 너무 커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선반에 같이 다 올려줬고요. 1층에는 이 아이들이 있고, 2층에는, 짠, 이게 또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슬링키. 슬링키 이렇게 햄한테 묶여갖고 <웃음> 붙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알린과 음? 카붐 카붐 이제 제 쪽으로 제 침대 쪽으로 이렇게 날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반과 구름 시트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몰딩 하고 다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2탄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대망의 마지막 3탄 추석 연휴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게 보시라고 또 3탄을 이제 준비할 건데 3탄은 전체적인 저희 방의 모습들, 이제 디테일한 저희, 제 책상과 이런 아이들까지 다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 3탄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3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